오 전통가 전통. 점프. 와와와와오 익스텐더. 오 유인물. 엔트로피와 유인은 아주 유용한 던트지요 됐다. 디따. 아주 안정적이다. 두드. 두드 두드. 그게 그게 그게 줄여 뭐야 왜둘다 돌아가고 있지? 하나는 껐는데 하... 대박 헛고생은 아니어야 되는데 헛고생은 아닐 거다 겉고생이면안 된다 했지. <웃음> 지금 뭐 잘못 들어간 데서 빠져나오는 중이. 안 돼! 유기물이다! 버려라 나부랭이었다 <웃음> 아, 유기물 나부랭이가 깝치면 안 된다 진짜 답 없다 이제 왜? 다 뒤져봤는데 호나물 없나? 음. 그럼 뭐 그냥 돌아오고 다음에 갈때 호나물 조지게 챙겨가 어 아, 이미 나또 놓은 건 있으니까 뭐 철망 강중석이라 했나? 뭐 그런 거 갖고 온나 봐정답 없으면 뭐 포기해야지 그래야지? 안 찾으려 한 것도 아니고 찾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된건못 짜겠네 이거를 와. 없는건 없는 거지 뭐. 어 잠깐만 너도 낭비구나 새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했다 <웃음> 아 진짜 내가 가서 줘 버릴까 <웃음> 아 진짜 끝도 없네 난 끈질기다 너무 끈질기다 야 좋아 흙통은4개다 챙겼군 일단 해보고 봐야 된다 망할 뻔 했다 <웃음> 여기서 발 헛디리면 안돼발 헛디리면 <웃음> 훅 갑니다 그래도 여세상 여기서 저, 저 세상 간다 진짜로 저 세상 간다 거짓말 안 치고 다. 이 로봇이 있는데 하나한 하나도 없다 네가 텅스텐을 갖고 와야 다음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다, 역시. 뭐 안돼, 테너. 절꾼이야 돼. 근데 그러다 죽기라도 하면 끝장이다. <웃음> <웃음> 바이트가 2700? 라데라이트도 지금 여유있게 뽑아놨으니깐 까 아, 안돼 필요없는거다 안돼 아, 딴거였나 <웃음> 왜 이건 있는거냐고 라젠은 있는거냐고 레진, 레진 아이가 레진이가아 레진 맞다 레진이었지 왜 레진은 <웃음> 있는거냐고 헛고생이 되었다 어뭐 <웃음> 내가 방금 뭔가 이상한 걸 폈다 폈나 응. 패다니뭘폈 건데 왜지 그러게 뭐지 저거 뭘 폈길래 폈다고 표현하는 건데 아뭐 이상한 동그라미 동그라미 모양 광석했다 광석? 왜 여기 음... 가스 나오는 거 사수 없앴다 <웃음> 잘했다 근데 그런거 쓸모 없다 아그 구덩이 구동, 크레이터 구덩이면은 주변에 혼합물이 있을 레진은 있었고 혼합물이 있을텐데 꼭 <웃음> 분명히 있을텐데 엄마 야 그리고 한가지 팁을 주자면은 음. 마우스 휠 돌리면은 시야 넓어진다어 안다 최 최대한 거의 최대한으로 했는데도 안 보인다 혼합불만 안 보인다 아닌데 와 저기 와 저기 혼합불 천지 빼까리 인데 아, 산소 충전해서 가라 조심해라 산소 어떻게 보는데 그 산소는 배낭에 중간에 흰색 작대기 그 하늘색 짝대기 있다 얘가 그게 산소다 그리고 산소필터 아직 살아있는거 확인하고 살아있는지 죽었다. 아 레진이 레진 레진으로 만들어라 당장 만들 수 있어 어 레진으로 만들 수 있나 어 그 밑에.. 그... 밑에 그.. 조합 돌려봐봐 그럼 있을거다 통 만들지 말고 그러다가 실수로 <웃음> 산소필터? 어 산소필터다 이름 산소필터.. 산소탱크고 이거는 휴대용 산소공급기인데 그건 아니다 뭐지? 산소필터가.. 없는데아 있다. 내진 내진 들고 있어 봐봐. 그럼 밑에 그 Q 눌러서 나오는. 아 유위 만들어져 있구나. 오케이. 어 산소 필터 있다. 어 만들었나. 음. 응. 그걸로 멀리까지 도전해라. 어 산소 필터 두 개다. 음 그걸로 도전해라 그러면 이제 점토인 나 나브레이인 녀석. <웃음> 그래도 혹시 모 오니까 캔 자원들은 그 우주선 옆에 나둬라. 나중에라도 쓸지 모른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는 것들이다 어쩔 수 없다 산소필터 3개에서 갈게 어 기왕이면 많은게 좋다 그런 곳에선 당장에 어떻게 안전이 보장이 제대로 안되니까 아 진짜 나도 저쪽으로 가버리고 싶은데 기왕이면 중형 우주선 만들어서 아 딜레마다 딜레마 진짜 방향석을 딱 봐야 돼아 어두워졌다 조금 밝았다 가자 <웃음> 그래 저기입니다 혼합물로 추정되는 게 보이고요 혼합물을 찾기 위한 아주 머나먼 여정 여전히... 혹시 모르니까 유도포지도 유도 표지도 여기다 깔아두자 유도 표자 들고 있었나? 응. 내가 준거 아직도 들고 있었나? 어디 안받고자 위에 빨리 행성 하나 지나갔으면 좋겠다 야, 됐다 지나간다 빨가진다 이제 하는 수 없다 냅다 뛰어야 된다 긴장, 또 헛발질이다. 아, 또 헛발이었어? 야 헛발이 참 끝도 없다, 야. 그러니까. 까만 물체 보이면 일단 다 가보고 있거든, 뭔지 잘 몰라가지고. 까만 게 아니라 회색 아예. 응. 그래, 회색깔. 까만 거라 하자, 그냥. 그래, 그게 그거지. 뭐. 오! 새로운 지역이다 일단 레진을 가, 가, 가득 들고 가자 레진 들고 있으면 산소 필터라도 만들 수 있으니까 아 근데 유도 표지 그 지점에 설치해 놓고 안 보이는 데까지 가지 마라 응. 어 여기도 또 있네 구멍도 있고 뭐가 많구만 여기. 이제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웃음> 뭘 해야 될지. 여기 답이 없나? 이렇게 된 이상, 레진이라도 캔다. 그래도 유도표지 범, 보이는 범위 내에 아무래도 그래. 그 주변이 있더라, 다행히. 레진이 있는 데가. 레진을 캔다하면뭐 산소필터 잔뜩. 어, 산소필통을 한 다섯 개는 달고 다녀야 될것 같은데. <웃음> 잠깐만, 내가 또 낭비를 했군 태도를 피같이 소중한 태도를 알겠습니다. 경로를 다, 다르게 해서 다시 작동해야겠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직선을 만들어서 가야되는데 난네가 없는 동안에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다 열심히 바이트를 쌓고 있다 오 이놈은 좋은 놈이군 착한 놈꼭 살아서 오십시오 형님 당신이 있어야 합니다 가능할 것 같다, 잘하면. 와. 지금 당장 추가로 필요한 자원은? 뭐, 급하게 필요한 자원은 없긴 한데. 만드는 건별 일이 아닌데, 연료를 만드는 게 이니까. 음... 이거 위치에 좀 옮겨놓을까? 저기 꺼져서. 도중과제 달성, 정보 폐기. 이거는 아마 내가 너무나도, 이한도, 됐다 엄청나게 많은 테더를 아꼈다 얼마나 아꼈길래 많이 아낀거냐 이제 헬멧 쓰고 뛰어가야 했던 거리까지 왔올수 있게 되었다 걸어서 코 cool. 그래도 답이, 답은 이답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없나? 음. 해볼 만큼 다 해봤다 뭐없면 돌아와라 별수 없다 뭐야? 어, 찾았다. 어? 고난물 찾았다고 이제 와서. 찾았다. 예스. 와. 와우. 찾았다. 점금을, 저거는 채웠다. 저거는 멸 세웠다. 저는 순도 100% 고난물이다 와. 회색이 가해. 야 테더 굴러가지마. 응, 음, 그래서 지금 그거 캐고 있나? 호남물 캐고 있나? 아니, 이제 가고 있다, 지금. 호남물한테... 이때 혼합물이 눈 앞이다. <웃음> 와 이건 너무 너무 좋다. 찍어야 된다 이거는 스 크린샷이다. 얼른 들어와라 혼합물. 뭐야? 네가 다야? 됐다, 호남물이다. 오. 땅을 파면은 주변에서 더 나올 수도 있다. 어. 그러고 있다. 주변을 파야 된다, 지금. 천, 제너레이터, 수, 브랜드, 니소염불테 더, 태도 번들이 더. 드디어다. 드디어. 드디어 태도 번들이 더. 인생에, 내가 올해, 올해에서 가장 잘한 일을 했다. 사실, 오늘이 시작이지만. 와, 상당, 엄청 많다. 호. 와, 이놈 봐라. 호남물 엄청 들어온다. 와, 또 있다. 와, 또 나왔다. 우리 이건좀더 파봐야 된다. 그리고 테더본들을 엄청 만들어야겠다. 와, 고난물이다. 와 혼합물 또 나왔다 너이 자식 또 나왔다 됐어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저기있다 또 있네 이 자식 아니가 오고 나면 중력 크기 제너레이터 돌릴 수있하고아 지금 혹시 모르니까 요 주변에 있는 그거 혼합물 다 캐버릴게. 최소 뭐 태도만든 간에뭘소채을 벌... 만들어야 된다. 근데 아이다 그 그거 말고 그 소형 약기 있다 얘가 그거 하나는 만들었 그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로켓 옆에 놔. 오케이 나중에 쓸모 뭐 있을 거다. 나 테더가 너무 많이 필요하다 원래 거긴 그렇다 뭐 그거? 아? 어? 뭐만들라고 소용 그거 소용 제작기 프린터 그 하나 만들어놔야 된다 무조건 이미 만들어놨나? 장기 소형 프린터 만들어놓을게 하나 어. 어란정장 내가 테더본들 안 가지고 있었 아, 까먹을 뻔했다 흙고 캐러 가고 있었는데 정작 테다 본데를 하나도 안 가지고 여기서 본건 이게 다다 응. 테다 아껴 써야 되니까 다 회수할게 너무 막 아껴 쓰지 마라. 뭐 거기에도 한번 호남을 찾았으니까 어주는 생겼다요. 음. 아 토, 토, 원래 기지 옆에 달았던 거를 다 뜯었거든 이것 때문에. 아. 나중에 올릴 있을 때 다시 붙이지 뭐 여기는 표시 내줬으니까 실버 행선에 나지발 라 여명이 밝았습니다. 사령관. 이제 동굴 입구를 다시 이어야겠다. 됐다, 이제 다시 동굴을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고난물이 부족함. 아이다, 나는 벌써 열몇개 있다. 비비 고난물이 부족함. 유튜브에 올릴 거 하나 생겼네 호남물을 찾기 위한 여행 음, <웃음> 제목이 될 거다 <웃음> 호남을몇개 찾겠다고 <웃음> 그 난리를 다섯 개나 찾은 많이 찾았다 그래, 그래서 이제 네가 기분 좋아할 만한 철 망간 중석 엄청 빨아 제끼고 있다 지금 <웃음> 약하냐? 빨아 제끼 나게 얘놈 꺼져라 산소 필터 고마웠다 <웃음> 고마웠다 임마화학실은 위에 만들까 <웃음> 어이, 세라믹 유리 텅스텐이니까 니가 텅스텐 가좋아요 거래 플랫폼을 쓰려면 텅스텐, 텅스텐을 못찾겠다 아직 문제점 텅스텐이 그 철망 강중석인가 그거야 아그이 진짜 이거? 어 구우면은 뭐가 나오는데 그... 일단 가져온나 가져오면 안돼 그리고 섬 아연성 뭐 그런 거 혹시 주웠나? 아그 하나 하나 그니까 그냥 버려져 있는 거 주워온 거다 <목소리> 그래서 뭐 없는 거안 났지 그렇지, 뭐, 아무것도 없는 것 보다, 그런 데 이제, 이제, 이제, 이것도, 이것도 생겼으니까 찾아와 볼게, 한번. 근데 이거 챙겨올 때 어떻게 챙겨오냐, 광물 약간 일상적인 도구들 다 버리고 오면 되지. 어, 거기서 쓸 도구들은 그냥 거기 다 놔두면 된다. 한번더올 생각 있나? 어, 거기 다시 가야지. 나중에 철망강 교수 다시 구워 매번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것때문에 지구에선 하나도 안나거든 절대로 어때? 나 이제 집간다 중간 크기 제너레이터 중간 크기 제너레이터 이놈이 텅스텐이 있어야 좀 많이 들고 올까 텅스텐? 몇개 챙겨오면 되지? 그냥 텅스텐하고 섬화 연속만 가득 채워 딴건 필요 없고 섬아연석을 못찾겠다 하나인 하나도 따네 그거만 하로 가져였나 점토 버리고 어. 뭐 점토 석영 유기물 레진 철 망간중석 섬아연석 어 알루미늄 합금도 들고 오고 어 합금 계열 무조건 들고 오고 야 이거 근데 뭐 챙겨오나 이거 박스채로 챙겨올 수 있지? 그 뭐냐 그 그 저장소 8개짜리 있다 내가 준거 음. 거기에다가 8칸 다 채우고 가방 8칸에다가 그 음. 위에 양옆에 2개에다가 또 오른쪽 기계에 3개 채우면 은총몇 개가 들어간지 않아 10개. 16개 더하기에 2 더하기에 3이다 21개 어 그걸 그만큼을 챙겨올수 있다 순수히 다 빼고 들고 오면 어 그럼 그렇게 생겼겠지 일단 철 망간주소 8개는 확정이다 어 그거 8개는 그 뭐냐 그 저장소에다가 8개 다 채워가지고 음. 그 빈칸에다 넣어서 온다 셔틀 빈칸 하나 있으니까